하나, 둘, 셋. <웃음> 시작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네. 무슨 오랜만이야? 먹고 그대도 방송에 나갔구만 그런가? 나 <웃음> <웃음> <우리 웃음> 네, 이럴 때 뭐라고 맺어주셨어?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오늘 아유. 무슨 얘기 해요, 우리? 경로 얘기 해볼까요? 음. 저희 그 지금 세라님하고 앨리스님이 경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경매 교육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 프리아나우스 하면서 여태까지 경매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네. <웃음> 이두분 경매 잘하는데 뭐하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좋아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몇개 물어볼게요 네. 일단 경매가 뭔지 일반인들이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것만큼은 알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는 집을 싸게 사는 방법 아, 한 네. 번에만 말하면 그래요 그죠? 근데 그냥 멀쩡한 집들이 싸게 나온 게 아니고요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집들이 경매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나와요. 문제가 이는 집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좀 싸게 사서 해결을 해 보든가 네. 이런 걸 해서 낙찰다가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경매는 부동산의 아웃렛이다. 한 10% 내지 20% 저렴하게 사는 게 부동산 경매다. 보통 그렇게 보는데 어, 문제가 많으면 많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게 많을수록 더 저렴하게 살수 있죠. 근데 문제를 해결 못하면 공부... 잘못 산 거지. 반품이 안 되니까. 반품 안 돼. <웃음> 네. 네. 버릴 수도 없어. 네. 경매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권리를 파악할 수 있는 <웃음> 그 정도 공부는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응. 기본적인 걸리는 경매 사이트에서 그냥 적어주잖아요 물론 틀린 것도 있다고 할수 그렇죠. 있어요 네. 정말 쉬운 거는 사이트만 보고도 할수 응.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뭐한 단어가 더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부는좀 응.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지 낯선! 가이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외국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까요안 <웃음> 돼요. 그럼 <웃음> 어, 어떻게 공부해요? <웃음>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웃음> 우리 여행 갈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짧지? 짧지? 이렇게 몇개 단어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똑같이 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물건을 하시면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음. 그 주어진 몇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을 배우고 나서는 사실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것보다는요 물건을 고르는 게더 어려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는 음. 부동산을 보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경매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해. 그러니까 경매로 부동산의 권리나 권리 상태나 아니면 시세를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알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보는 눈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나 부동산 공부해야지 그럼 당연하잖아요 경매는 그냥 물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를 다 파악하고 보면은 아이 동네는 이런 음. 느낌이구나 이 정도 부동산 분위기구나 이또 다른 물건이 있으면은 또그 물건을 또 공부하면은 그만큼 또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늘거든요 경매를 배우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보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아 있는 공짜 영상도 있고 혼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그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혹은 대법원 들어가서 경매 음. 물건을 보면서 볼 수도 있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원도 이런 학원도 있고 저런 학원도 있잖아요 음. 뭐 어떤 데는 막 음. 이렇게 옆고 넘긴 나이는 진짜 많아가지고 군수님이 <웃음> <웃음> 네, 부수님 <웃음> 네, 네, 네, 네. 나와가지고 아, 막 하는데 뭐막 한문으로 쓰면서 영어 알려주고 막뭐 그러는데도 있잖아요 네. 아, 그래. 그러니까 경매를 배운다는 거 자체가 음. 너무 광범위한 거지 그래서 경매로 배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걸 듣는 분들이 그런 학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음. 교수님들한테 그러라는 건지 정말 걔 취직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건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음. 물건 하나하나 하나 놓고 이 물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얘는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인가 안 한다면 얘는 음. 왜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음. 하셔야 되죠 거기서 가보세요. 서점에서 여러 경매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책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은 어, 진짜 실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혼자 하는 건좀 위험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맞는지 를 확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필요해요. 아, 경매가 예전에랑 요즘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요즘에는 좀 돈도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해도 괜찮은 건지 요즘 시장이 어떤지 좀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왜 하필 제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파리대책이 나오고 음, 저는 맞아요. 꿈이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경매 시작하던 순간부터 계속 들었어요. 음. 그지 우리 처음에 시작을 할때 주위에서 다들 그랬어요. 야, 요새 누가 경매를 해? 음. 경매로돈벌 수는 다 끝났어. 그게 음. 2010년쯤이었거든요. 음. 경매는 이제 끝물이다. 음. 그래서 다들 투투투투 되면서 다 갔어요, 집에. 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들은 다돈 벌었죠.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았으니까요 네. 그때는 좋을지 안 좋을지 몰랐잖아요 그때 안 좋았었고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몇년 동안 계속 안 좋았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하긴 정말 잘했구나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은요 되게 변하잖아요 근데 누가 초보자가 시장에 딱 들어왔던 그 순간 마음에 드는 환경인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 오르는 중간에도 그렇고 떨어지는 중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내가 경매하기 괜찮다 나쁘다 말하는 건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경매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경매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건 사실이야 낙찰을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요 근래 8월 달에는 살짝 추춤하죠 하루 이대체 나온 다음부터 낙찰 가율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좀 줄었어요. 막 초보들은 무서워서 오! 못 가니까. 근데 지금 경매 초보들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지. 실거주 용으로 실거주 하실 분들 가주택자들이못 가잖아. 그뭐 대출을 좀 이따가 이제 팔 대책 좀 얘기할 건데요. 대출 규제하니까 음.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제 고액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어차피 그분들은 경매를 안 했어. 그. 첫집 같은 경우에 경매로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웃음> <웃음> <웃음> 엄청 많아요. 조금이라도 싸게 하고 싶으니까. 다, 다 분양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음. 분양받으시는 음. 분들도 계시는데. 음. 경매를 내지 말고 하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분양가가 싸지 그래 너무 비싸 분양가가 음. 새 거니까 너무 비싸요 그 정도로 감당하려면 비주 막몇 억씩 줘야 되는데 음. 이게 경매는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요 돈 있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뭐 그냥 분양 그러니까 음. 예쁘고 쎄집 사시면 되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일반 기존 주택들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그냥 주택을 실제 매매보다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음, 음. 음. 그리고 경매는 음. 대출도 좀더 해줘요.